푸딩젤이라고 이번에 키즈에서 12종이 나왔어요. 아, 네. 네네네. 근데 12종으로 유광, 무광, 그리고 이렇게 지금 세가지 느낌으로 낼수 있겠고, 그래서 컬러풀만 봤을 때는 이게 12종인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마지막에 이 차트 보시면 검은색 위에 발색을 한 거거든요. 저희 푸딩젤. 아. 네, 그래서 약간의 자기 느낌도 조 네, 네, 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오늘 소개해 드릴 아트는 푸딩젤을 이용해서 어, 과, 생과일 주스 느낌이랑 그리고 어, 과일청 같은 느낌을 아 진짜 제가... 과일 같아요. 진짜 과일. 같네요. 네. <웃음> 엠보 느낌을 줘서 조금 더 과즙 느낌을 내고 왔고요. 네. 오늘 처음부터 들어갈 아트는 이 레몬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아, 너무 기대됩니다. <웃음> 먼저 사용될, 오늘 레몬 사용될 앞에, 아니, 젤은 5번젤 사용했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아, 지금 유튜브에 소리가 안 난다고 하시는데... 소리 어, 잘안 들리세요? 지금 어제도 오류가 좀 있었는데... 아, 네네. 뭐, 또 고장이 난것 같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소리가 아예 안나옵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인스타 여러분들한테 뭐 간단하게 소개 하나만 해주시겠나요? 아, 인스타에 <웃음> 소리 들리나요? 네 인스타에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 네네 그럼 바로 이어서 시작해도 될까요? 어 그냥 간단하게 뭐 네네. 알려드리는 정도만 지금 보시면 제가 소에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수제로 만들어서 프링젤 이용한 파츠까지 만들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네 간단하게 생각만 조금 전환해서 이렇게 파츠 느낌으로 음료수 컵 안에 들어있는 주스 모양으로 표현해봤는데 네, 네 이것도 과일 먼저 들어가고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나온것 네. 같은데 일단 인스타라도 네네. 진행을 해야되니까 제가 그러면 먼저 준비작업부터 먼저 잘 보이시라고 화이트컬러 요거는 화이트컬러를 깐거고 얘는 이제 시럽 느낌의 요구르트 컬러를 깐건데요 네잘 보이시라고 화이트컬러 먼저 연꽃 들어갈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컬러에 올린게 좀더 이쁜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웃음> 정한데 아트를 가려가지고 네네네 조금만 이렇게 앞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밖에가 날씨가 엄청 더워요 맞아요 와 어제도 내일부터 장마 쏟아지는 것 같은데 장마입니다 근데 비가 조금 와야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웃음> 근데 또 이제 저는 덥고 습한 걸못잡아가지고 음. 큰일 났습니다 진짜 봄꽃 하신 다음에 키어좀 들어갈게요 네. 스로도 발색이 아이고. 발색이 충분하지만 더코들어갈게네 o t you. I'm not s 소리가 안 나서 답답하시 r 그러니까요 t sure. I'm n o 이제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어,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댓가한번 <웃음> 해주세요 먼저 레몬 먼저 들어갈 거라서 푸딩젤 5번 컬러 사용해서 할 때처럼 네. 그냥 가볍게 글리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원콧 발색으로도 글리터감이 많이 보여 충분히 음 그래서 저는 원콧으로만 발색할 거고요. 아 지금 사용하신 게 번호가 어떻게 되죠? 빈즈 오 번. 빈즈 오 번. 노랑색 컬러 사용했어요. 댓글로도 금방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아, 하울링이 있습니다. 큐어링 하고 나온 상태에 가야 브러시 저 제팝 브러시 네. 하 셔도 괜찮 으신데 바로 들어 가셔도 돼요？보 시면, 미경 화가 많이, 안 나와서 음, 아, 그러 지않 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들 참고 계실 거예요. <웃음> 음, 가운데. 아 유튜브 지금 소리가 네. 들린다고 하시는데 아, 소리가 이상하다고 네. 약간 그시네요 아, 그것도 마저 수정을 해드릴게요. 제가 눈으로도 안 답답하시게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아, 습네 감사합니다. 음, 미경화 안 하신 상태에서 네. 가운데서. 피자 조각이 났는 듯이 아 피자 조각 은는 듯이 네. 이렇게 올리고 나서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일부러 올리고 나서 이 안에 브러시를 정리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쉽게 빨리 할수 있게끔 아. 큐어링을 안하고 그리고 실제로 과일을 보면 이 중간에서 나오는 부분 뭐라고 하죠? 그치지에서 나오는 부분 <웃음> 네. <웃음> 어, 뭔지 알것 같습니다. 그, 그, 그, 그 부분 보면은 일정하게 오히려 되는 것보다 살짝 강약이 조절된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음. 가운데서 이렇게 빼주신 상태에서요. 네. 이끝 부분만 동그랗게 동그랗게 양쪽 부분을 이어주시고 아 다들 인스타로 넘어오셔서 보고 계시네요 <웃음> 답답하 아, 시청이, 근데 시청이불편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아 이게 아, 왜 이러지 진짜 갑자기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 벌써 모양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진짜 흑딩젤딱 받고서 어, 전부 과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렇게 준비해오신 네. 거구나. 딱 나오자마자 네네. 과일을 겨냥해서 나온 그린터 마냥 <웃음> <웃음> 이렇게 해주시고 큐어링 한번 할게요. 네, 네, 유튜브가 잘안 들린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그래서 잠시만, 인스타로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저도 샵에서 시술할 때 거의 이제 이거 제이한 번으로 시술할 때 끝내거든요. 네네. 발색도 좋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도가 크림이에요. 클리어질인데 되게 쫀쫀한데 크림이해서 음... 셀프레벨린이 굉장히 잘 되고 거기에 광까지 되게 좋아서 아... 시술시간이 한층 더빨라졌거요 완전 일석이조의 아이템이네요 네. 보통 어, 광이 좋으면 어떤게 좀 아쉽고 한데 이거는 진짜 딱 어느 하나 아쉽지 않게 나온 것 같아서 요즘에 되게 살롱해서 잘 쓰고 있어요 네 11초만 기다려도 셀프레슬린이 충분히 되어있어요 키워딩 들어갈게요 네. 저희 오버레이즈는 미경화색이많아요 근데 도톰하게 올려도 히팅감도 굉장히 적고요. 아 저도 손톱이 약하니까 되게 히팅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이 이제 불편해 그쵸. 하시니까. 손상도가 다들 요즘에 고객님들도 많이. 네. 저희가 이번에 기계도 같이 나와있거든요. 새로 나온 기계인데 히팅감이 네. 적은 오버레이즈랑 그리고. 지금 이는 랜턴가 불이 서서히 켜지는 네. 로우히트 모드라고 있어요. 아 로우히트 네. 모드. 이거를 켜주시면은 천천히 불이 들어오면서 원래 손님들이 다 긴장하시는데 긴장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아, 네. 이렇게 기다리시라고 하면 어 진짜 안 뜨겁네요 하시거든요. 아 이게 좀 네.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 기능 되게 일부러 눌러서 원래 센서가 달려있어서 손을 넣다 뜨면 나오기도 하는데 음... 네, 이 기능을 추천해드려요 아. 지금 보이시면 불빛이 이렇게 나와있는 거랑 네보이실예요 이렇게 나와있는 거랑 네, 주름 네, 있죠? 보이세요? 원래 모드 원래 모드? 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천천히 올라오거든요, 불빛이 점점 세지는 건가요? 네. 감이 괜찮니? 좀 약간 저도 같이 한 7초에서 10초 사이를 같이 긴장하면서 봐 <웃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라인을 네. 노란색 컬러 사용해서 선정리만 조금 해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이제 수정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아 안에는 이제 글리터 라인 이 있어서 네네 딱 깔끔한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끝에 한줄 넣드리기도 하는데 그 자체로도 약간 과일 껍질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아아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서 아 이런 세세한 디테일 하나 하나가 아, 좀더 네. 실사에 가까워지는 <웃음> 방법이랍니다. 청 한번 해주시고, 네. 그리고 푸딩젤 방금 썼던 오버젤 살짝 덜어놓고요. 지주 네. 밑에 약간 과일 청 보면은 그. 흐르듯이 이렇게 표현해볼 건데요. 네. 오버레이지를 사용해서. 인스타에서 못 봤어요 하신데 어떤 부분을 보신 건가요? 뒤에 한번더 과일 더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잘 봐주시면. <웃음> 네. 뒤에 한번더 하신다고 하네요. 색깔만 바꾸면 약간 라임으로 변할 네. 것 같은 느낌? 네, 라임 여기 있어요. 아, 있네요. <웃음> 아, 제가 라임. 아까 못 봤군요. 아까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네. 과일 즙이 떨어지는 느낌으로. 아. 할게요. 네. 약간 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하면 안될것 같아요. <웃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따가 잠옷도 한 번. 아 자몽. <웃음> 좋습니다. 케어링 <웃음> 하고 나온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가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알갱이 톡톡 그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클리어 저희 네. 클리어젤을 사용할 건데요. 네. 개봉하시면 실링이 붙어 있어요. 네. 실링을 먼저 떼어주시고. 아 떼어주고. 네. 그 이제 세제품 가지고 와서. <웃음> 다음에 돌려주세요. 아. 아 색이 너무 이쁘다고 푸딩젤 이뻐요 진짜 이 실제로 보면 너무 이뻐요 맞습니다 항상, 항상 예 예쁘죠? 화면으로는 약간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그걸 감안하고도 이쁘다는 거는 진짜 실물 더 이쁘다는 소리죠.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아 그렇죠 이렇게 머물어 주신 상태에서 가운데로 브러쉬끝만 사용하셔서 각 큐어링 진행 하고요 네. 차례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어, 저는 칸을 사이사이만 네 올려주고 3 개씩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저희 클리어젤이 점도가 있는데 셀프 레, 레벨링이 잘 되는데 이런 조개 아트나 네 이렇게 엠보 느낌을 줄 때는 시간 동안에 퍼지지가 않아서 아또 장점이네. 응.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하면 점점 실서를 변하는 느낌이에요. 만 직접 해보시면 간단하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트여서 네. 이번 여름에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지금 제가 가 큐어링을 까냈는데 이 상태에서 오버라이젤로 한번 얇게 마무리를 해요 엠보가 들어간 자리는 살짝 비비듯이 인스타에도 질문 올라왔는데 키젤, 클리어 젤 완전 좋던데 행사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저희 오늘 어 오후 2시까지 전품목 2 플러스 1 진행하고 있죠 지금 인스타에도 금방 띄워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구도 변형해서 한번 더 보여드리고 네. 아, 보여드렸던 생과일 주스로 넘어갈 건데요. 네. 아 벌써 아트가 하나 끝났네요, 진짜. 네. 아 엄청 빨리 되네요, 이게. 먼컷 음, 해주신 상태부터 큐어링 할거요 네. 네, 이렇게 나오면 레몬 거네요 와, 이거 어떤가요? 올록볼록하게 느낌을 과즙 그런 느낌을 더 주면. 얘네가 불편하지도 않을 정도의 엠보 느낌이어서 이 아트는 더 살려주고 그리고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무 예뻐요. 지금 투 코신가요? 네, 코 들어가요. 네. 글리터를 정말 꽉꽉 채워주셔가지고 아... 정말 소량만 써도 네. 발색이나 그리고 아주 소량만 브러쉬를 눌러서 쓰면 실험 느낌의 컬러로도 사용을 할수 있어서 진짜 유용한게러용고고요 지금 아까컬러이번 그걸로... 컬러를 정말 브러쉬에 이 정도도 안 넣었거든요 아... 네. 이 상태에서도 발색이 이렇게 나와 네, 아 너무 예쁘네요. 색깔이 진짜. 아까 안 보셨던 부분을 지금부터, <웃음> 네. 지금부터 자세히 봐주세요. 네, 지금부터 자세히 봐주세요. 라인이 있다는 게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조각 난듯이 Okay. 네 유튜브에서 리엘리스님이 이제 푸딩젤 갖고 싶다 화면으로 봐도 예쁘네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해서 밑에 자몽이 겹쳐서 들어갈 거라서 테두리는 안 하고 큐어링 해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브러쉬가 좋다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러시네요. 안 좋은 게 없죠. 아, 그쵸. 이 정도면 <웃음> 네, 네. 거의 뭐... 쓰면 안 되겠네요. 키즈를 세트로 맞춰도 되겠습니다. 네 램프까지. 네까지번 <웃음> 컬러 사용해서. 오, 되게 과감하시네요 <웃음> 아트는 과감해요. 같 느낌으로 들어갈게요. 네. 컨 21번이 라인젤 그릴때도 발색이 워낙 좋아서 지금 제가 라인젤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저희 일반 컬러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똑같이 인스타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컬러가 전체 몇개예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아, 많아 보이시죠? 12가지. 12가지입니다. 12가지 다 너무 이쁘고요. 여러, 여러 방면으로 많이 쓰이는 애들이죠. 음, 음. 가운데 도같이 양을 눌러주시고. 자몽이랑 라임한 손에 두 가지가 들어가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지금 두 가지 겹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두 가지 겹치면 또 큼은 과즙미가 두개 큐어링 해주실게요 네 해주시고. 두 가지가 겹칠 때는 제가 윗부분이랑 밑에 부분을 그 과즙을 표현하면 울퉁불퉁 불편할 수가 있어 전밑에만부 해드리고 있는데, 대만 살짝 들어갈게요. 네. 엄청난 스피드네요 <웃음> 그래서 손님한테 시술할 때는 아마 설명이 더 필요 없기 때문에 더 빨리 끝나고 가격은 얼마나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가격은 사라잇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네. 오버레이즈 오버레이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나 이렇게 펴가면 실제 경험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과일을 했으니까 과일즙을 짠 생과일 주스 느낌의 인스타에 질문 올라왔는데 키젤 화이트 발색이 좋나요? 어, 키젤 화이트 원콧으로도 충분한 발색이 되고. 아 맞습니다. 발색은 진짜 좋고 근데 물론 뭐 여러 가지 화이트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정말 새하얀 화이트를 좋아하는데 네. 저희 화이트는 약간 푸른기가 돌 정도의 화이트거든요. 아. 아무래도 아까 제가 투쿼인가요를 여쭤봤을 때, 네. 아, 원쿼으로도 충분히 이게 발색이 좋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제컵 사이에 주스 모양을 준비해줄 건데요. 네. 일반 클리어 오버탭 있으시죠? 여기에서 전 10호 사용했어요. 네. 10호 정도면 보통 엄지에이 정도 느낌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얘를 클리퍼를 이용해서 윗부분을 잘라주실 거예요. 잘라주신 상태에서 얘를 뒤집어서 뒤집어서 올려주세요. 다른 아이를요? 네네 클리퍼를 이용해서 자르신 다음에 길이만큼 자르신 다음에요 네. 원하시는 길이만큼 자르시고 네, 다음 이렇게 비교하로 약간, 화만이가더느껴지게한 번, 푸딩 이렇게 한 번, 컬러 이용해서 올려주시고 네. 만 그경이요큐어링하고요 네. 이렇게 뒤집으면 컵 안에 주스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먼저 미리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네요 안에다가 스트로우를 먼저 살짝 그려주실 건데요 네. 기계에다 대주실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스 안에 빨대가 우와, 들어있는 것처럼 대박 아, 너무 신기한데요? <웃음> 그래서 보통 클리어틱 중에서 1 0는잘안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버리는 경우도 많고 쟁여져 있는 경우도 많은데 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배우고 이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렇게보사용해서 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버레지를 사용해서 살짝 고정만 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네. 빈 공간에 클리어진를 넣어줄 거거든요 물을 채워놓듯이 다 채우지 않으셔도 약간 위에만 채우시면은 오히려 물이 찬 것처럼 안에 가빈 공간때문에 우리 찬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감결을 아... 그 한번 해주시기. 네. 오버레이를 사용해서 전체를 다 덮어 주시면 돼요네 지금 목소리가 네. 살짝 잘 안들린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저희가 조금만 더 크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볼륨을 키면 자궁이 커진다고 하셔서 음. 청자들을 생각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작은 목소리는 아닌니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 볼게요. 아, 저도 좀 크게 키워 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과일 땡긴다. 칵테일도 아, AB 세트 가격이 좀... 아, 강복희 님 질문 주셨었나요? 오그린젤로 전체 한번 덮어주신 상태에서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민스터에서 예, 마저 다른 지름이 들어왔는데 네. 아까 과일아트요 푸딩젤 네. 컬러 깔고 네. 글리터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글리터로만 하셨나요? 푸딩젤 자체에 글리터가 들어가 있어서 한번 원코스로만 깔았는데 발색이 요정도 나온 거고요 맞습니다 또 글리터의 이제 글리터 양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있죠. 눌러서 브러시를 눌러서 사용하시면 지금 칠한 네, 느낌의 네, 네. 컬러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평소 바르듯이 양을 뜨셨을 때는 그냥 원코스로만도 글리터가 가득 들어있어서 발색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네. 네. 엄지손에 무지개 색깔 들어간 것도 푸딩젤인가요? 아, 네. 아, 네, 맞다고 하신다. 지금 주스 그컵 방금 한 거에다가 아, 네? 푸딩젤 사용해서 들어갔고요. 아, 아 보시면 빨주노초파남 볼다 들어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제가 푸딩젤 사용해서 무지개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 한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보여드리고 네, 네 알겠습니다. 짧은 사이에 벌써 아트들이 그니까 투다닥하게 저는 소량만 사용하기 때문에 실험 느낌의 영롱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이트를 안 까셔도 되고 네. 조금 더 쨍한 글리터감을 원하시면 그라데이션을 할거기 때문에 화이트로 원콧만 원콧만 네. 발색이 좋으니까 뭐 레인보우 그라데이션을 보여드릴 건데 빨주머주파한부가과 필요 없이도 하는 법을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어? 네 알겠습니다. 먼저 5번 5번 크딩질을 5번 사용해서 중간 부분에 그리고 코딩젤 9번 파랑색 9번 파랑색 그리고 입부분은 레드컬러 레드컬러 브러쉬에 소량만 오버레이즈를 살짝 묻혀주실게요. 네. 네. 레드에서 옐로우로 내려오면서 주황색 컬러로 만들어주는 거. 아, 그렇죠. 실험인데 발색이 너무 좋네요. 아, 오늘따라 칭찬이 끊이지 않네요. <웃음> 주황색 느낌 나오는 어, 지금 잡음이 너무 심하다고 하시는데 뭐 진짜 너무 보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인스타를 넘어오셔서 그냥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저장해서 편집하고 이제 인스타 목소리로 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을 위로 끌어주면 자연스럽게 또 초록색이 나오죠 여름에 패티나 이런 데 레이모 그라데이션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네. 지금 세 가지 컬러만 사용해서도 이렇게 빨주노츠파나무 느낌을 쉽켜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밑에 파란색 밑에 다시 레드 컬러로 살짝 끝에만 해주신 상태에서 로 살짝만 지나가줘도 지금 제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만세 가지 네. 네. 세 가지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이렇게 쉽게 간단히 할수 있는 방법 을 설명해드릴 거예요. 피어링 네. 한번만. 그래서 보면은 손님들이 이제 이달이 아트나 이런거 봤을때 되게 시간이 많이 들고 색깔이 많이 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어느정도 측정이 손님들 눈에 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시술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이런걸 가성비 아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글리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셀프레벨링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오버레이젤로 그냥 쓱쓱 지나가기만 해도 표면이 매끄럽게 펴지거든요 저쪽 큐어링하고 나온 상태인데, 광이 굉장히 많아요. 와, 진짜 무지개 같아요. 네. <웃음> 오늘 약간 실사를 다루는 단 느낌이네요. 제가 오늘 세 가지 컬러 사용해서 그라데이션 한번 보여드렸는데, 푸딩젤 컬러로 두 가지 그라데이션을, 쉬, 그라데이션이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응용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는 브리드는 브리드는 브드리드는브리드드는브드는게 마치게처럼 들어간 게 이렇게 주스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와, 네, 이런 느낌으로 응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푸딩젤을 사용해서 그라데이션을 쉽게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 과일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다른 파인애플이라던지 키이라던지 응용할 수 있는 거 여러가지 응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와, 오늘도 이렇게 아? 예쁜 하트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웃음> 예, 끝까지 좀 자리 지켜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일 약간 시청이 불편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빨리 계산해서 좋은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